안녕하세요 제이덕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유부남이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유튜브 채널을 피규어 리뷰로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한 부담과 축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피규어 리뷰도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지만 피규어 리뷰 외에도 제 채널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조금은 다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컨텐츠가 무엇이 있을까 라는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지구마블 컨텐츠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지구마블의 굉장한 축소판 부르마블 컨텐츠를 우리 덕후들이 즐길 수 있는 덕질을 하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소소한 놀이거리로 한번 만들어서 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아직 정리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드릴 게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웃음> 어제가 뉴피스 라이브 하는 날이어서 새벽, 한, 새벽 1시에 집에 왔습니다 중간에 제 차는 충전을 해야 했기, 했기 때문에 30분 정도 충전을 하고 원주에 왔더니 1시 새벽 1시에서 2시 조금 넘어서 잤습니다 얼소리고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채널 성장이 너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책임이 뭐다? 내가 열심히 안 한다 뚜렷한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언제까지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고 머리보다는 실천으로 그래서 덕후 마블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조건 시간이 한정돼 있고 자본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없죠 그렇지만 해보려고 하거든요 시간은 무조건 당일치기 당일치기가 가능해야 되고 오후 5시 전에 늦어도 당일치기 이 당일치기는 월, 수, 금 중에 미리 이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나 늦어. 자본! 아 중요하죠. 자본. 이 자본은 어 하, 하루 쓸수 있는 거를 한 5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많죠 억지를 하는데 5만원도 어떻게 보면 많을 수 있는데 차비 포함이기 때문에 차비를 포함해서 5만원이고 이주 목적은 저와 같은 이제 유분한 형님들 운전적으로뿜족할수 없는 이제 학생분들을 대신해서 대리만족을 느낄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이제 5만원 만약에 5만원인데 내가 이날 5만원을 갖고 출발했는데 2만원 밖에 안 썼어 그러면 이 3만원은 비축해 두겠습니다 큰 행사나 막 이럴 때막 진짜 하루 플렉스 하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날을 위해서 비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룰이 생겼네요 당일치기여야 하고 하루 용돈 5만원 오케이 이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할까 마블판을 이렇게 만들 거잖아요 이렇게 7칸 이거 5개 5개 5개 24칸이 되겠네요 그러면 24개의 미션을 적어 보겠습니다 아이게 스포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대충 이렇게 크게 적어놨고요 뭐 스포가 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일단 당근마켓으로 덕질하기는 이거는 걸리면 그냥 제가 그 상황에 맞춰서 이미 머릿속에 짜놓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덕질하기가 지역을 선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그냥 뭐 원주 이렇게 넣으면 제가 이 지역을 가서 어떻게 해서든 덕질을 해보겠습니다 뭐 거기 피규어 매장이 없는 지역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덕질을 한번 쌩뚱맞은 뭐. <웃음> 지역에서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지역만 딱 정해주시고 구름 앞을 판에다가 딱 이렇게만 적어둘게요 주사에 걸려서 여기가 걸리면 여기가서 덕질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지탐방하기도 뭐 시크릿 베이스 가주세요 하면 제가 시크릿 베이스 딱 가는 거고 뭐 동네, 슈퍼마켓 동네 슈퍼마켓 가주세요 그럼 동네 슈퍼마켓 가고 이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퍼즐 맞추기 프라모델 조립하기 구독자 만나기 이 구독자 만나기는 절대 안 끝낼 것 같고 코스프레 하기도 있습니다. 레고 조립하기 이렇게 해서 한요 정도만 대충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댓글만 적어주시면 이 칸은 충분히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뭐 미션들 말고도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대리만족을 위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평소에 하고 싶은게 있는데 내가 시간도 없고 5만원도 뭐 그래서 제가 대신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5만원이 넘어도 뭐한 1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해도 제가 그전 미션을 어떻게 해서든 돈을 아끼고 아껴서 비축을 해두거나 뭐 미리 땡겨 썼거나 아무튼 정해진 예산 안에서 미리 쓰고 땡겨 쓰고는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생각 룰을 정해놓고 할 테니까 제가 보고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싶은 미션들은 덕후마블에다가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하는 제 나름대로의 대형 컨텐츠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하는 동안 도움 주셨던 분들 그리고 함께 시청해주시는 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